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3일 2시에서 6시가 아니고 3월 1일 휴일날 수요일입니다 그때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끝나고 나서 2시간 정도는 세션까지 해서 그냥 as까지 할 거니까 밤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라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몹쓸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로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 건만 구구단 밤에 태웠더냐 못난 놈 예,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 요즘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저, 박지연이라고 28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불렀던 못난 놈이라는 그노래에 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실장에 너무 맞는 얘기라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노래방 같은데 안 가고 술안 먹고 저기 이렇게 노래 불러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머리털라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가사말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살자니? 자식 나왔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생각 나지도 않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몹을 심보냐? 이 수똥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일은 이.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태웠더냐? 못난 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비 생각 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금 없을 심 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가리 첫것만 속이에 경일끼냐? 못난 놈. 직급 도전 하시는 분들, 이 노래 가사말잘 들어보십시오. 정선상략입니다. 1월달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줄기차게 2013년도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잘못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장님 나부터 인정할 까다 인정하고, 이제 이인구나.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직급 도전에서 그남 속인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 전부 그냥 가봐야 합니다. 뭐, 이따 소리하고, 뭐, 도와줄 테니까 가자, 그러고, 그게 뭐, 재심 압력이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남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아요? 에? 그, 애미 생각나지도 않고, 그, 그, 그 아들, 그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버리신 게 애비 생각도 안 납니까? 그리고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딸 아들을 키우는 그 애비로서, 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서부터 지금 계속 저 스크롤 열어서 이렇게 그냥 일종의 그냥 교육을 갖다가 오픈으로 강의라고 했더니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여기저기서 그냥 뭐마이크로꺼 듣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뭐뭐 뭐 난리가 났다 그래 여기저기 그냥 전국적으로 뭐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이거 듣겠다고 칭따오가 어딘데 거기서 들어와서 듣고 가시는 분이 없나 그리고 뭐 배려별 분들이 다 있거든 전국이 들썩들썩 들썩 거려요. 그러니까 을만큼 그들이 오픈,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와서 그거를 갖다 다 얘기를 하지. 왜? 다들 숨어서 꼭꼭 숨어서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가산 말대로 그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습니까? 직급 도전이 나쁜 게 아닙니다. 10%, 20% 모자랄대. 그 목표 며칠 남겨놓고 그거를 10%, 20%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지 목표 달성하려고 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야말로 진짜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야말로 폭풍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저는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저도 그거를 얘기해서 또제 파트너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그결과들을다 켜켜이 26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고 실제로 몸으로 행한 사람인데 그런데 10% 20% 모자라는 것 같고 그냥 며칠 남겨놓고 벼락 공부하듯이 그때 아 많은 걸계득하고아 이게 사업이구나 이때 팀웍도 결집이 되고 진짜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걸 하라고 그랬더니 10% 20%가 모자란 게 아니고 10% 2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속여서 가봐야 합니다 뭐아 저도 옆에서 아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팀장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들러리 서가면서 집단으로 속이고 집단으로 사기쳐서 결국엔 그 물건 다 빼다가 재고 널 벌어지면 다 걷어다가 재판매하고 거기까지도 용서해 줄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는데 한줄쫙 내려주고 한줄 이쪽 사이드만 맞춰서 이렇게 그것좀 밀어줄 테니까 그렇게 가라 너 절대로 거기서 빵꾸내면 안돼 그럼 그냥 줄줄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걸 돈으로 된 빵에 물건으로 땜 빵에 별줄 다 해놓고 그건 나중에 재빵매 팔아먹고 그런 행위조차 언젠간 다 알려지게 되고 이제 더 하지도 못할 테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붙여주고 한줄쫙 내리고 중복되는 실적이니까 한 줄은 그 누구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거 못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 밑에 파트너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뭐 위에서 뭐 몇백만 피비를 쏴주고 뭐 쏴주고 지들이 급하니까. 그게 쏴주고 또 사람 붙여주고 그 맨날 바지들 그냥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바지들 붙여 거기다 또 피비 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그리고 한 주도 지가 한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쪽 소실적 쪽에 언제 온팽이 하나 안 나오나 일들 진짜 안 합니다. 이 문화를 만든 거가 그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일들은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뭐 해갖고 이게 그냥 도둑놈 심보죠. 다들 모든 사람은 들이 네트워크 한다는 사람들이 일들은 안 하고 맨날 기다리고 세미나만 가면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게 원본이 그러니까 그 밑에 파트너들이 그 복제본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분들보서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금 애터미가 지금 몽상백조 백조를 갖다가 지금 실현을 하고 도 남았어야 될이 애터미가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를 고치자고 제가 지금 노래도 부르고 벨 짓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믿거나 말거나 진짜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곱씹고 여러분들 제가 3년 반 전에 나와서 이거 막 이렇게 했더니 맨 처음에는 뭐 더치페이 얘기하고 하니까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직급도전 막 까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뭐제 책은 보지도 말아라 모든 걸 민원을 집단으로 놓고 별 짓을 다 했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거죠 제가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니까 굉장히 일개 책팔이 어떤 여자는 또 나와서 저한테 책팔이라고 하죠 난또 책장사라는 소리많이 들어도 책 책팔이라는 얘기 또 처음 들어보네. 자, 당연에 그런데 그 그런 한낮 책팔이 책상사가 이렇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됐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준 영향력 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영향력까지 생겼는데, 진짜 네트워크의 진짜 시스템의 실체를 이번 스쿨을 통해서 딱 다섯 번 진행했는데, 일기생들 일기를 갖다가 딱근 30명씩 여기 저 오피스텔에서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고 아주 밝은 분위기가 되고 아 시스템의 실체를 보았다. 시, 시스템의 실체를 느꼈다. 깨달았다. 이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더 나오는 건 뭐냐면 은 그분들이 근제는 혼자 오지 않아요. 제가 절대로 신규들 모시고 오면 안 된다. 여기는 이런 직급 도전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도저히 여기서 못해가지고 수원에 큰데로 얻어갖고 제대로 공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사에 고사 유튜브 전반에 한번 나갔다고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뭐 그거 가면은 뭐뭐뭐 뭐, 뭐 어쩌다는 둥뭐 어쩌다는 그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진짜 뭐 별의별 음매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 와서 당신들이 한번 직접 보세요. 그 못난 놈,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습니까? 그렇다고 어머님이 미역국 끓였어? 애비, 그 애비가 잔치 벌렸습니까? 그런 자식 났다고? 세상, 제가, 제가 그러고 뭐 대단한 뭐 거룩한 인생, 뭐 공헌하는 인생, 뭐저 그런, 그런 코스프레 할지 모릅니다,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해고 사는 적도 단한 번도 없었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질책은 많이 했어도 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면 나부터도 내가 잘못된 거를 반성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거룩한 뭐, 뭐 무슨 선한 영향력에 코스프레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저는 저제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이 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단 옆에 이웃도 안 봅니다. 저는 제 가족만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들이 자꾸만 저한테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고 뭐 쓸데없는, 그럼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든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숨어서 그냥 온갖 욕들을 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그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하지 말라고 보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러면 더 봅니다. 사람 심리가. 그리고 와서 얼마나 큰 결과들을 보게 되는지, 어차피 남소기가 하는 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회장님이 또 신년사에 그렇게까지 이제 나부터 다 누구든 이제는 바꿔보자. 이런 거 있을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지금도 무슨 계획서를 내라, 뭐를 내라, 뭐 발표를 해라 쓸데없는 거뭐 몇월 달에 간다, 하명이 내려왔다, 이런 진짜 그 어디 2절 시대 때나 있을 그런 짓거리든지 그만하시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못 부르는 노래고 술 한잔 안 먹으면 전혀 노래할 용기도 안 났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 죄송한 얘기지만 에, 저는 무조건 강행합니다. 뭐, 그럴수록 더더 어, 더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실체를 알고 가게끔 아주 더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제대로 보는데 3월 3일 날 그, 두 시저부터 여섯 시에 하기로 한 거가 지금 일정이 조금 좀그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소도 지금 일단 카톡이나 문자메시로도 지금 보내지 않고 일부러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래서 3월 1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2 시부터 여섯 시. 장소는, 여러분들한테, 그, 쓸데없는 분들 와가지고, 괜히 스파이들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보나마나. 그래서, 어, 제가 일일이 다 전화받고 그리고 좌석이 어, 의자가 100개 밖에 없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오면은 진짜 그거는 다 서서 6시간 다 하면은 6시간까지 가는데 그걸 어떻게 서서 다듣습니까 그러니까 는 인원을 갖다가 할수 없이 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월 1일날 왜냐면 3일절 날인데다가 휴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라서 우리 일정들이 별로 없는 날인데다가 휴일이니까 전업자 부업자들이 다 그냥 맘만 먹으면 올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길래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3월 3일 날 여태껏 저한테 벌써 입금시켜주고 다 그러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은아 지금 정정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진짜 뜻하신 분들만 진짜 제대로 해서 아 거기 오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정은 2시서부터 2시 반까지 저희는 그냥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정확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2시 땡 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제가 약 30분 정도 이 오픈 공개 강의를 갖다가 하게 된 배경 또 그러고 이거는 또 어떻게 취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고요. 한 20분 30분 정도 저는 하고 저는 바로 어 빠지면 용에서 인 지금 센터를 내서 하고 있는 그 김용화 팀장이 나오셔 가지고 약한시간 정도 그동안 3년 동안 이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아 퍼즐이 맞았다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지금 일어났던 그중간의 과정 그것도 그때 어려웠던 점 아주 잘 됐다는 얘기보다는 어려웠던 그 과정과정을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아주 오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강좌거든요 공개 강좌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시고 있는 그대로 다 답변을 즉석에서 질문 즉답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그 시간을 본인의 그 찬스 미팅이죠 이거야말로 시스템 성공 찬스 미팅 그거를 처음으로 여러분들 찬스 미팅 그러면 잘 그 모르실 텐데 전 안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3년 동안 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만 그 마이크를 주는 그런 미팅을 찬스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개털 같은 사람들 그냥 진짜 무의만 본부장 무의만 국장인 사람들 그냥 마이크만 주어지면 나와서 순 가짜 스피치하고 그런거 말고 요 진짜 그런 사람 초대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는 제대로 된 분만 하는 거가 찬스 미팅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 기립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고선 찬스 미팅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영환 팀장은 앞뒤로 봐도 저 인간성이나 여러 가지 그걸로 봤을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박한길 회장님의 젊은 시절을 본는것 같은 느낌이 아주 저는 처음부터 무지 강렬했거든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분은 와서 얼마든지, 그랬더니 얼마든지 어, 해드리겠다. 아, 그냥 100% 해서. 오, 게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나, 어, 한 시간 정도 끝 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이제 쉬, 쉬는 시간 한 20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우리 어,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약 20분 정도 여러분들끼리 또 이렇게 또 담아둔, 나, 나누시고, 그러고 나서 김영아 팀장 한 시간 강의한 걸 가지고 아주 그냥 조목조목 Q&A를 갖다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 시스템이 이게 진짜 실체가 있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미스가 생겨서 하다가 두달 신나게 하다가 아이고 그 다음수부때 여기서 주저 앉았구나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신 분도 무지 많거든요 거의 그러신 분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팁들이 그때그때 그때 왜 그런 때 어떻게 넘겼고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한 시간 동안은 6시까지는 우리, 저기, 이거, 앞으로, 어, 3월달서부터 이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업설명 강의. 그 다음에, 세세마 마케팅 플랜. 그 강의. 저도 기초사업설명 왔다 저도, 몇십 년 만에 한번 하는 거지만은, 앞으로 계속 저도 그걸 할 거거든요. 저 기초사업설명 잘합니다.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진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진짜 깔끔하게, 할줄 알거든요. 너무 잘하죠. 그리고 또 김영아 팀장도 하고 우리 또스텝 있는데 그분들도 뭐 보통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이 고그 40대인데도 와서 보시면 다알 겁니다 어떤 신분들인지 그 시스템 해가지고 아주 올곧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의반열를 쓰신 분들입니다 와서 보시면 놀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분또 소개까지 해서 앞으로 이끌고 3월달에서부터 제가 3월 1일부터 시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3월 1일부터 시스템을 어떻게 전개해서 나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참을 시킬 건지 니네 그룹, 네 그룹 뭐 소속센터 이전 전혀 없습니다. 뭐 라인 이동 있다고 안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녹화도 하지도 않을 거고 녹화 뭐 설명했다 선치더라도 그걸 뭐 유튜브에 네, 내 보내거나 이런짓안 합니다. 이건 다 비공개로 합니다. 오신 분들끼리만 공개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폐쇄 사회라 어, 우리들끼리 그 아주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엄청나게 빨리 어, 전파가 되거든요. 얼마큼 빨리 전파돼서 그직급도는 아직도 정상 정신 못 차리고 남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그 대상자 그런 분들 아직도 사람들을 속이는 거를 갖다 획책하고 있고 에? 그게 올바른돼 어느 세월의 시스템에서 가느냐? 에? 이렇게 가야지만이 빨리. 부당탕탕 가야지 빨리 가는 거다 아직도 혹세무민하고 그렇게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 그 못난 놈들 못난 인간들 그숱덩이 같은 인생들 그분들 제가 아주 그냥 어떻게 든 박사를 내놓을 테니까 두고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제가 6시에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6시 정확히 끝냅니다 그러면 딱 일정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실 분 가시고 또 약속을 또 어, 잡아놓으신 분도 있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도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 6시에 칼같이 끝낼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옛날 SK 다닐 때 제가 밥먹듯이 그, 그 전자쇼라고 있죠 LA나 그 라스베가스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세계 최대 의 전자쇼 CES 거기 제가 매년 참가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파티에 광학전자본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맨, 맨, 맨, 매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 세미나가 끝나고, 다쇼 발람 다 끝나고, 다 모든 거다 끝나고, 세미나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관계자들만 그것도 돈을 다 내고 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미 저는 회사에서 보낸 과장이고 막 이러니까는 이미 다끝까지 돈을 갖다 다낸 거죠. 몇백불씩을 다낸 거니까 그냥, 아 끝나고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모여서 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션이라고 그래요, 그거 그래서, 어, 제 관계되는 부분, 또 저기 관계되시는 분들, 또 이런 과학 쪽에서도 이런 렌즈에 관계되시는 분들, 필름에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그룹그룹 큰 방에 이제 모여서 그들끼리 전문가들, 그 방면의 전문가들끼리 베개에 있는 사람, 뉴욕에 있는 사람, 뭐 등등등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거니까 그들하고 동시동학교 써가면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나도, 야 역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 이, 되게 뭐, 헬렐레 거리는 것 같지만도 미국이 이게 예, 잘될수 밖에 없는 거다. 이게 모든 창의력을 갖다 집중해서 그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야, 그러니까 미국이구나. 아무리 헬렐레 거리고 해도 미국을 당할 자가 없겠구나. 이, 예, 그런 거를 제가 그 10여 년전부터켜켜이 느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6시에 끝나고 20분 쉬었다가, 원하는 사람만. 난 진짜 김영화 팀장한테 더 많은 거를 구체적으로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거 그평 4시간 그 정규 시간 외에도 더어 알고 싶은 사람은 김영화 팀장 님 쪽으로 우리 동그라미 미팅 그 다음에 이제 제 쪽에서는 뭐냐면은 그 스쿨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 스쿨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스쿨하고 그 기초사업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세마 플랜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에 관련된 신분들은 저, 저, 저한테 저제원에 저의 그 동그라미 미팅에서클 미팅에, 미팅에 참여하셔 갖고 허심탄회하게 아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는 구조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게 아주 세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 알고 또 여러분들도 또 얘기 듣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저희가 해드릴 칭오에서 오신 분들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마산 창원 뭐 저기 울산에서 오신 분, 전남 곡성에서 오신 분들, 그분은 이것 저, 숙으로 끝내고, 끝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혼자서 막 이렇게 몇 명에서 하, 하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또 다시 그, 그바닥에 그, 그남석이고 그 사는 게 그리 좋소냐, 그 멤버들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할수 없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수의 행포라고 그러죠? 다수니까. 깡패가 되잖아. 집단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갔다가 잘 교육을 시켰는데 가서 희지부지 됐고 이제는 용납 안 합니다. 지금 오프라인 다, 뭐, 다 이렇게 열리고 했으니까. 그줌 미팅이 얼마나, 저희가 2년 8개월, 2년 9개월, 3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그거를 갔다가 단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주 줌 미팅의 다인들이거든요줌 미팅이 오프라인보다 이게 저응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좋아요. 3배, 4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 나가심, 어, 게 교육을 받고, 아, 이제는 저희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칭따오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다 글로벌 아니면 국내 지방이고 모든 걸다 여기서 오픈 연합 줌 미팅. 그래서 이 센터의 이름을 온 오프 시스템 연합. 그러니까는 각자 뭐제주도고 어디고 각자 사는 대로 돌아가시더라도 줌으로 딱 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다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다 만들어서 그거에 관련되신 분들 온 오프를 연결하는 줌미팅에 관련 있는 분들 연합미팅 줌연합미팅에 관계 있는 분들은 아까 그두 분이 젊으신 그두 분이 그쪽에 아주 달인들이니까 그걸 아주 너무나도 명사의자로 잘 이끌어왔던 분들이니까 그두 분이 그거는 요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시고 줌미팅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다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그세 파트의 서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문점이 해갈, 해갈되고 아 진짜 여기를 한번 어, 와서 그냥 많은 걸 얻어간다고 하는 게 에, 확실히 느낄 수 있게끔 그 세션을 갖다가 에, 처음으로 할 겁니다. 굉장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뭐 보지 않아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걸 얻어가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냐면은 그 문화는 없어져야 돼요. 그들이 진짜 택도 없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게 남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문화를 이런 다들 가만히 병에 앉아가지고 실제 안 하고 온팽이 하나만 언제 안 나오나, 그거만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14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러고 자기는 수동도 못 해가지고, 수동 자동을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고만둘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본부장 돼가지고 고만두시는 분들, 고만둘까 고민하시고 고만두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뭐, 그 국장, 팀장, 뭐, 헤아릴 수도 없으니까. 그뭐셀 수도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본무장 시기 났는데 왜 고만둘 거 고, 완전히 고만두신 분도 있고 고만둘 걸어가다가 1년 전부터 계속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분들 고만둘 거라면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기 본무장님들 많이 오십니다 스쿨 하는데도 본무장님들이 와서 저도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션 강의 세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그렇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못난 놈들 있죠 못난 인간들 그 수덩이 같은 인생들 그 사람들이 진짜 못난 인간들인 게 뭐냐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남 속이고 속이는 거 외에는 무슨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진짜 못난 게 뭐냐면 네트워크는 초대해서 시작해서 초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초대할 데가 없어 14년간 마케팅 프렘만한 데도 있고 그나마 라도 그리고 기초사업 설명을 못해 가지고 외부에서 막상계동 어디에서 무슨 뭐 잘하시는 공무원 출신 그분은 모시러 그냥 다니고 아니 자기네들은 뭐한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설명을 못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오면은 초대할 데가 없어 스몰 텐트 센터라는 데를 딛고 오면은 낼름 잡아먹잖아요 낼름 카드 긁게 생겼다 그러면 아주 살랑살랑 해가지고 이상개월잘 친절하게 했다가 결국에는 카드 긁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래갖고. 그러니까 제일 한심하고 제일 못난, 못난 짓거리를 한게 뭐냐면 그 시간에 자기 센터에 월요일이고 화목, 비어있는 수요일날 이렇게 해갖고 기초사업 설명하고 세세마프런을할수 있는 그 강사들을 갖다 계속 육성해서 거기에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실 말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사업 설명을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아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때 하는 게이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냥 그냥 무조건 한 다음에 뭐 가르쳐 주는 거 아니 제품 제품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다 보면 아는 거고 다 그거 모를 사람이었으니까 비비도 뭐, 이렇게 하는 게비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곱 곧바로 거의 두 배가 되고, 뭐, 어쩌고저 그런 것만 알아주면 바보입니까? 다 알지, 그거를? 그 유튜브가 요즘 다 해서 유튜브 다 찾아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기초사업 설명 몇번 듣고, 그것도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거 듣고, 그 다음에 또, 세세마도 여자분 거, 남자분 거, 또이 사람, 저 사람 거다 들어보고 나서, 아,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갔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걸다 안다음에 안 기본적인 건다 안다음에 서클 미팅에 들어와서 이제 서클 미팅에서 스피치들 하면서 서로 간에 고무돼에서 서로 간에 동기부여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조직화 사업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오자마자 한두달잘 이렇게 그냥 구워 살만 하다가 그러고 그냥 카드 긋게 해서 뭐 자기가 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같이 가야지 뭐 빠르다는 뭐 떡소리 해 가지고 그렇게 문화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진짜 안심하게 짝이 없죠. 진진 좋고 해야 되는 건안 하고, 순근한 남속이고 하는 거 그런 거나 하, 에, 하니까 말이죠. 그분들 요번 기회에 회장님도 그걸 미리 그렇게 작년에 그 추가적인 제해 조치 만들어 놓고 예고 기간을 갖다 거친 다음에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3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구마만 먹고 이거 하면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스크래드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한두 번 들으려다가 그냥 다 들으면서 스피치들을 막 곧잘 하시거든요. 신이 나서 합니다. 자진해서 3월 1일에 하는 거는 자 이제 3월 1일부터 난 시스템을 배운다 느낀다 깨달았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연계 프로그램을 그냥 줌으로다 연계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 구세주 만났다는 생각으로 오시든 아니면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진짜 하 하늘을 어, 이제 드디어 탈출으로 봤다. 아, 빛을 보았다.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전부 토 일을 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3일 2시에서 6시가 아니고 3월 1일 휴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때 2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2시간 정도는 그 세션까지 해서 그냥 AS까지 그냥 다할 거니까 잔뜩 기다려 가시시고 선착순이니까는 빨리빨리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때 제가 장소고 모든 거는 개별적으로 다 그게 나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